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던 자 바로 조금 더 컴팩트한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컨택이 정확한 컴팩트한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백스윙 위주로 조금 알아봤더라면은자 오늘은 바로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한 다운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다운스윙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네 그걸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던 컴팩트한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 자 바로 뒤쪽 겨드랑이가 아닌 앞쪽 겨드랑이를 조아주면서 백스윙을 올라간다는 라 내용이 있었고 테이크백은 크지 않게 그리고 코킹도 높지 않게 제자리에서 손목만 꺾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백스윙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겨드랑이 앞쪽 부분이 쪼여진 상태에서 자 무릎까지 일자로 밀어주면서 왼손을 말아주어주면 은 지금처럼 아주 작고 컴팩트한 그리고 몸에 좌우 이동이 없는 제자리에서의 백스윙 턴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다운스윙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제자리 그리고 겨드랑이 자, 우리가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양쪽 겨드랑이를 쪼아줬어요 자, 그랬으면 그거를 끝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몸이 우측으로 딸려가지 않고 클럽을 일자로 보내주면서 코킹을 제자리에서 진행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좌우 이동 없이 제자리에 잡혀있고 컴팩트한 백스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몸을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허리와 어깨가 같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진행을 해주면 돼요. 자, 이때 팔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제가 또 다른 키워드를 바로 겨드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백스윙을 갔으면 양 팔꿈치가 모여진 상태에서 이 겨드랑이를 다시 한번 쪼아주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쪼아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쭉 아래로 떨어져요. 자, 이때 당연히 양팔 팔꿈치는 서로 이렇게 모여있게 되겠죠. 양쪽 겨드랑이를 쪼아주면 당연,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양팔 팔꿈치도 같이 모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쪼아주면서 제자리 회전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라인을 타고 이 바로 앞까지 지나가게 돼요. 자, 이 동작으로 우리가 조금만 스피드를 살려서 해주게 된다. 자, 그러면은 쪼아진 상태를, 상태를 유지하면서 짧게. 쪼아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자리 턴.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굉장히 라인을 타고 움직이면서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볼을 보내줘요 이렇게 자이 동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 당연히 스피드는 좀더 살아나겠죠 자 그리고 동작이 커지는 만큼 쪼아주는 힘도 조금 더 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스피드는 한번더 살아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정확한 컨택으로 아주 작은 스윙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그러기 때문에 이 스윙을 할 때는 최대한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게 백스윙을 갈 때도 최대한 제자리에서 자 그리고 다운스윙을 들어올 때도 최대한 제자리에서 턴을 해주시면서 양팔 팔꿈치를 모아주시면서 겨드랑이를 쪼아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어 똑바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의 다운스윙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좀더 쉬운 컨택을 만드는 스윙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